공항 면세점이 너무 넓어 길이 헷갈리시나요? 탑승구 게이트를 찾다가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면세구역 안에 식당이나 카페 등 필요시설을 찾으시나요? 이제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영상 마지막에 여행 준비시 반드시 필요한 꿀 어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절대 광고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항알림이 까레찌민입니다. 첫 번째, 면세구역 지도.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인천공항 면세구역은 위와 같이 토끼 머리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객터미널 메인동입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탑승구가 탑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인동에서 탑승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셔틀 트레인을 타셔야 합니다. 토끼 머리띠 정중앙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 셔틀 트레인 탑승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부터 탑승동 도착까지는 트레인 대기시간을 다 포함하여 약 15분 정도 넉넉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게이트가 탑승동일 경우에는 보딩 시작시간 10분에서 30분 전까지는 게이트에 도착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면세구역 내 식당가 및 카페 토끼띠를 보시면 양쪽으로 동편, 서편으로 나뉩니다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당가는 토끼 귀가 시작하는 이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편 30번 게이트에는 남산 왕 돈가스, 포, 손수반상, 케세이 호 등의 음식점이 위치해 있고 동편 12번 게이트 쪽에는 포, 모짜루나, 손수반상, 인천 별미가 대표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식당 복합물로서 한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로 앞에 안내데스크가 있기 때문에 길이 헷갈리신 경우에는 식당가의 위치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세번째 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시설은 라운지입니다 라운지는 대표적으로 첫번째 마티나 라운지 두번째 스카이 오브 라운지가 있습니다 마티나 라운지는 토끼띠를 중앙으로 서편에 위치해 있고 스카이 오브 라운지는 토끼들를 주황으로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면세품 인도장의 위치입니다.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산후 면세품을 인천공항에서 인도하시는 경우에는 면세구역 안에 4층에 위치한 면세품 인도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지도에 위와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을 위하여 제가 가진 꿀 어플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식당, 카페, 탑승구 게이트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볼수 있는 어플 바로 인천공항 어플을 여행가기 전에 반드시 다운받으세요 100% 여행시 참고하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